와 여러분 지금 방금 찍었는데 이렇게 유충이 나왔어요 여기. 음, 자. 아무래도 넙적사진벌레안컨 유충 같죠 이거? 넙사 안컨 유충 같죠? 왕사일리는 없고 한번보게 음, 아 넙사 같아요 넙사. 네. 일단, 일단 놔둘게요. 이따가 계속 한번 파보도록 하죠. 어, 여기 또 나왔다. 오, 찍어보겠어찍어보겠어 이건. 음, 자, 요게 최대한 덥사한 컷이에요, 덥사한 컷. 오, 다 앙컷이네. 최대한 컷이네요. 자. 발만 나오는데. 우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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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싫어요 <웃음> 아니 너무 싫어요 이거 와 진짜 이거는 자 버리겠습니다 그냥. 아 너무 싫어요 어안돼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 여기 제가 쳤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엔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1령류충한 마리 하고 이제 2 0류충한 마리씩 나왔는데요 우와 어. 안 꺼내죠 안 꺼내죠? 잠시만요 이렇게 한 마리씩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와도 덥사구요 네, 덥사 넙사 유충 두 마리입니다. 아 여러분,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일단 진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아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이제 막 찍어야 되니까, 아, 제가 다음 주월요일날인도네시아에 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공백 기간 동안 이제 올릴 영상을 좀 찍어야 되다 보니까 좀 콘텐츠의 질이 살짝 떨어질 것 같아요. 아그점좀 양해해주시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와서 아주 재밌는 영상 아주 신기한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